이쪽으로 시게요 그러면 도람 언니를 잡아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신묵댐입니다 베랑입니다 오늘 네, 증산을 하려고 만났어요 도람이 친구를 한명 만들어줄 거예요 멸치라고 준비됐어요? 네 얘네가 아직 어사예요 어사 멸치온다 멸치온다 멸치온다 어머 어머, 어머, 어머, 머왜앞필또 검정색을 입고 왔어? <웃음> 어머, 진짜 말랐다. 어떻게 말해봐? 어, 뭐야? 뭐, 들었어? 어, 야. <웃음> 우리 셋이 먹을 거. 어? 이 잠... 1학 청금이라 그래야 되나? 그걸 항상 기회를 노려서. <웃음> 너네 그... 둘이 마주보고 이, 얘기 좀 해봐. 야, 너몇 살이야? 너몇 살이야? 너 선생이야. 어, 어, 안녕. <웃음> <웃음> 야, 너빨살이 지금 오늘 거의 쳤다고 와서 이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900보 찍히거든요. 자 오늘 우리 보람이 2만 보 채우고 집에 보낼게요. 자 출발해 볼게요. 뿅 이런 거 아니야? 하나 둘셋 출발! 아, 나 낙산 <웃음> <웃음> 아, <나만 웃음> 되게 오랜만에 와서 좀 설레. 어 아, 나만 등상인이야 어떻게 참피해? <웃음> 우리 멸치만 잠깐 라, 마스크 내리고 먹을게요. 뭐없었어 아, 응. 음. 난 바나나 싫어해 <웃음> 진짜? 난 바나나 좋아하는데. 나한테 버려. <웃음> 멸치 괜찮니? 마실 것부좀 마시고, 숯골리 <웃음> 어디갔지? 무슨 산책을 이렇게 살벌하게 해요? <웃음> <웃음> 얘가 복권을 엄청 좋아해. 그 얘가 운이 없어. 그래서 그때 나한테 준 것도 숫자 하나도 당첨 안된게 다섯 개 중에 세 개였어. 이렇게 남한테 복권 주다가 남이 당첨되면 괜찮을 수 있어. 겠 아니 얘가면 그러면... 집은 좀만 줘요. 나차4천만 원만 주세요. 미리 보존, 얘기는 거야 줘야 말요 <웃음> 보증금 내줘요 보람이가 이렇게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이잖아. 너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? 제일 힘든 거? 어. 위에 봐봐 별로 안안 안 힘들었다니까. 저 쇼핑. 쇼핑나 뭐?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을 총세번 찍으니까 이 촬영 준비가 힘들다는 거잖아 일단 예약하고 몸을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어떻게 나랑 녹여서 그런 엘지를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든 거야 엘지는 뭐가 힘들어요? 저는 먹는 거 아, 계속 <웃음> 넣어줘야 되니까 맞아. 말이 두시간세시간이지 맨날 집에 있지 않으 이상 먹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, 보라미는 일단 주문 때려놓고 할일 하고 먹고 저는 원래 아침에 이렇게 뭘 넣으면서 깨야지 근데 먹다가 배가 부르잖아요. 그걸 알고도 계속 먹는 거예요? 맛있으니까. 자 아, 남산 도서관이에요. 바나. 반 남산 홍보 홍보대사인가요? 여기 단풍표도 예쁘고 벚꽃표도 예쁘고 사계절의 느낌이 달라서 좋아하는 거야. 아 여기서 조람이가 멸치 들쳐갖고 올라가면 진짜 급 기울려는데. 허리 나가면 어떡해? 아니야, 먼저 신체 접촉이 필요해. 네, 이으로 가봐. <웃음> <주세요>? 어 뭐야? <웃음> 귀엽다. 귀엽다 아 진짜 가요 보람이.. 보람이 풍편하네 <웃음> 하나 둘셋 어? <웃음> 오호 어우 다르네 어 다르네요 어떻게 피디님까지 한... 이쪽으로 찾게 그러면 내가 그럼 언니를 잡아야 되잖아요두 <웃음> 명이면 체개 시켜야지 그런 거 그럼 잠시붙다 멸치야 괜찮아? 멸치야 너 무슨 과일 장사야? 자 포도, 오이 와우 와우 이건 토마토 이건 자두 와우. 계란, 바나나, 귤 귤을 지금 먹을 믿죠? 수 있어? 와우 수박 겁나 무거워 와우. 어머니 통 크시다 먹지도 못하는거 가지고 오셨네 저못 먹어요? 어, 너가 왜 먹어? 너가 왜먹 이거 더 건강해 는 제가 지금 데리고 한 시간 정도만 먹고올 거거든요 멸치는 이거를 다 먹고 좀 쉬고 있으면 될거 같아요 뭐 내가 콜람 사줬잖아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? 콜람이라도 먹을래? 말해봐 수박 하나만 아 하나 하나 먹자 <웃음> 여기 와서 뛴 척하고 있어 <웃음> 얘 목, 목에도 일단 <웃음> 여 목욕탕 어디죠? 아, 씻어야 될거 같은데요 아우 똑만 <웃음> 아. 만삼천보 뭐. 지금 멸치? 우리가 지금 5천보 거의 한시간 지금 걷다 뛰다 온거야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아마 또한 2-3천보 추가될거고 밥 먹으러 갈까요? 아니, 이 정도 걸었는데 443칼로리밖에 어. 어. 못해왔어요? 어. 어. 햄버거 하나 먹으면 다 씌는거야 <놀람> <놀람> 가자 소름끼치 소름끼치 력에 비싸야 되는데 개다 개쩐다 개쩐다 개쩐게안 먹어 네 여러분 저희 이제 고기 9인분 먹고 나왔고요. 아직 2만 보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4, 50분 더 걸어야 돼요. 그래서 보람이는 집에 못 가고요. 멸치는 좀 걷다가 집에 보낼 거거든요. 오늘 재밌었어요? 네. 얘네 네, 네. 특히 여기 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. 우리 멸치랑 대람이랑 앞으로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아, 안녕. 9인분. <웃음> 혼자 먹은거 <먹는 것> 같아. <웃음>